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 v 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조금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점점 급증하고 환경오염에 따라 전 세계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의 연비는 높이고 배출가스는 줄이는 기술이 필요했고 이 때문에 기존의 큰 배기량의 엔진을 작은 배기량의 엔진으로 바꾸고 터보 차조를 장착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쯤 되면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터보 차저입니다. 박스에서 꺼내볼까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바로 터보 차저인데요. 이제는 해외 유명 자동차뿐만 아니라 국내 디젤, 가솔린 자동차의 대부분의 터보 차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보 차저 역시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고장이 발생하고 또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꽤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터보 차저의 고장 예방 및 관리 방법과 또한 가지 터보 차저 교체 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는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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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티뷰 국내 터보 차저의 적용은 스쿠퍼부터 시작돼서 그랜드 카니발과 카니발 R 모델 그리고 소렌트 모델로 이어져왔고 고급차의 상징성 때문에 8기통 엔진을 고집하던 현대 G90 모델도 배출가스의 규제로 결국 엔진을 다운사이징하게 되었고 2021년 이후 현재 터보 차저가 탑재된 G90 3.5 터보로 나오게 된 거야. 특히 제네시스 G90 3.5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380마력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3.5 터보가 380마력을 발휘하는 건 정말 대단하지. 이렇게 최고출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배경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터보 차저가 있어. 그리고 지구공에 사용된 터보 차저가 바로 가레트 모션의 터보 차저인 거지. 명품 차의 명품 터보 차저. 너무 잘 어울리지? 동티뷰 여기 터보 차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비슷한 모양의 두 개가 합쳐진 것과 같은 모양이지. 한쪽은 흡기 쪽에, 다른 한쪽은 배기 쪽 라인에 연결되는 것이고 보는 것처럼 이쪽에는 터빈 있고 반대쪽에는 인펠러가 달려 있는데 이두 가지가 축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어느 한쪽이든 이렇게 돌아가면 반대쪽도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 작동 원리는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 가스는 그 자체가 고온 고 고압 가스이기 때문에 상당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고 터보 차조는 그 배기가스의 힘을 이용해서 배기 쪽의 터빈을 빠르게 돌게 하고 이때 축으로 연결된 흡기 쪽의 인펠러도 빠르게 돌아와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고 더 많은 공기를 실린더 안으로 밀어넣어 압축되게 해서 작은 크기의 엔진으로도 훨씬 높은 출력을 낼수 있게 하는 거야 터보 차조도 부품인 만큼 관리가 되지 않으면 손상이 되는데 관리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 엔진 오일을 제때 교환해주지 않게 되면 오일의 불순물이 증가하고 축과 축 베어링을 손상시키게 되고 두 번째, 에어클리너 오일 필터 또한 제때 교환해 주질 않으면 이물질이 유입이 되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터보 차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주기에 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 예열과 후열인데 예열은 시동을 걸고 긴 시간 대기할 필요는 없고 바로 출발해 5분 정도는 2000rpm을 넘지 않도록 주행을 하고 후열은 도심과 같이 정지와 저속이 많은 곳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고속도로처럼 고속 주행을 한 경우라면 1분에서 3분 정도 후열이 필요하지만 굳이 공회전을 하는 것보다는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2000rpm 밑으로 유지해 운행을 하면서 후열을 하는 방법이 좋아. 지금 보고 있는 제품의 브랜드가 가레트모션 제품인데 가레트모션은 미국 브랜드로 70년 가까운 역사와 지금은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에서도 사용이 되고 자동차 부문에서 엔진 부스팅의 대명사처럼 인정받은 업체야. 가레트모션의 터보 기술은 세계적인 레이싱 대회 중 하나인 르망24시의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내구성을 인정받은 기술이야. 그런데 터보 차지의 교체 시점에 이르거나 혹은 관리가 잘 되질 않아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센터나 정비업체에서 순정 부품을 구매해서 교체하게 되지만 터보 차의 가격이 소비자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실제 정비업체 내 차의 터보 차저의 교체 비용을 전화로 알아봤더니 우선 차량을 직접 확인해야 정확한 견적을 낼수 있다는 답변이었고 대략 100만원에서 130만원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 이렇게 가격이 부담스러우니까 일부 차주들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나 재생품을 싼 가격에 교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고속주행 중 터보 차주가 파손되거나 해서 오일이 누출되고 잘못하면 주행 중 화재로까지 이어져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가장 저렴하다고 해서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야 동트뷰, 그래서 내가 터보 차저의 교체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자동차 제조사의 서비스 센터의 순정 부품인 터보 차저는 납품사인 가레트모션에서 공급을 받은 것이고 갖고 말하면 순정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야 그럼 가레트 제품을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면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선택지가 있는데 가레트모션에서 운영하는 가레트모션 공식 대리점과 공식 서비스 센터가 있고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고 국산차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 AS 센터 워런티 프로그램도 있어 단 가레트 모션의 제품을 카피한 가품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정품 여부는 박스에 붙은 라벨과 터보 차주에도 시리얼 넘버가 각인된 명판이 붙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가레트 품번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터보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제품이지만 어느새 카라이프에 일상에 스며든 정말 중요한 자동차 부품이 터보 차저인것 같습니다. 저렴한 부품이 아니고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항상 관리에 신경 쓰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 비용을 아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내 네, 저는 내가 알랜다. 수고했어, 동치비요